살면서 지각이라는 걸다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아빠는 약간 병적이야. Be on time.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할때 있어서, 모든 생활에 있어서 시간 관념은 철저해야 된다. 지각이야. 너의 학교에 아빠가 먼저 옷을 입고 이렇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니? 비오타임. <웃음> 비오템 말고. 학교를 가는 거지 아빠 학교를 가는 게 아닌데 너 어디 가니 근데 어? 저기요? 자 잘가 잘봐 어.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출구는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매번 영상에 대고 지겹다 답답하다 뭐 한다 한들 결국 그냥 사는 거야 누군가가 그럽디다 이혼하면 십만각이라고 적어도 내 인생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 그리고 나는 잘 알아 이혼한들 심만 안돼 절대로 안돼 그래도 때로는 아주 가끔은 자유롭고 싶은데 <웃음> 아빠 있어? 싱크 있어? 있어? 그렇게 오늘도 나 혼자만의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못하고 밤 11시 나는 미쳐간다 비즈니스가 없인 가족도 없다 밤이고 낮이고 할 일이 있다는 거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의 매장은 오픈을 하고 나는 미쳐간다 와, 나 같아.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찾았어 밥은 정해져 있어 미 차례야 야 쓰러진다 야야야 이거 건드리면 쓰러진다 만원 있지? 어? <웃음> 내가... 어, 빨리 빨리 와봐 아 갖고와 싫어 <웃음> 야 게임은 게임이잖아 이게 뭐야 음, 아빠가 이겼지? 응 아빠가 졌어 아빠한테 만원 주고 네가 다시 만원 빼서 하면 되잖아 <웃음> <웃음> 뭐하냐 너, <웃음> 너 게임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냐 누구 닮아가지고 아빠 있잖아. 좋아? 지는 것도 배워야 돼. 응? 맨날 이길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꺼내. 꺼내. 꺼내. 꺼내서 던져. 까야. <웃음> 아빠 이렇게 받아야 되냐, 돈을?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건 뭘까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쉽게 풀리는 법이 없다 우리 딸은 아빠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을 거란 생각지도 못할 거다 언젠가 알아주겠지? 그러겠지? 응? 똥같은 소리한다 인생은 똥같다 핸드폰을 훔쳐갔다 인생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똥같은 일이다 뭐야 김밥사 또? 또? 또? 하... 사람들이 김밥장사는줄 알잖아 어, 김밥 팔지 뭐 장사한다고? 응 내가 한다고 장사는 아니야 망해 너는 오빠는 장사하지마 아, 왜? 망해 내가 왜? 야 나처럼 능력 있고 나처럼 어, 다양한 경험을 했고 나처럼 실패도 해봤고 실패하고 어이.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회사나잘 다녀 어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냥 마냥 인생을 지금 오늘 하루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뭐 아이템 아, 있어? 응 아이템 있어? 아, 아이템 깃발? 김밥 장사를 해보시려고? 나 저기 분좀낼 거야 세컨브랜드 뭔 브랜드? <웃음> 브랜드. 어? 김밥다방이라고? 김밥다방이라고 들어왔어? 야 이제 너까지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냐? 아니 난 젓가락 얹을 건데 <웃음> <웃음> 야 숟가락은 한명 얹은 걸로 좋게 너까지 숟가락... 젓가락?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단일 메뉴 백종원 선생님이 그랬어 메뉴는 많으면 안 된다고 어제 우리 골목식당에 나온 식당가서 밥 먹었잖니? 맛이 어땠어? 밥없어그 그치?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장사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통장을 열어라 먹어볼래? 너가 만든 김밥이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맛있어 근데 일주일에 칠일을 먹으니까 내가 칠리를 먹지 오빠가 칠리를 먹는 거 아니잖아 김밥 말고는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은 진짠 줄 알아 진짜잖아 <웃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김밥을 맛있게 싸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해주려 그냥 좋아하는 거다 넣으면 되지 그게 끝이야 지금? 응 유튜버로서 지금 그게 다야? 유튜버 아니야 너는? 아, 아는데 출연하면 유튜버 아니야? 내 통장에 돈이 박혀 유튜버지? <웃음> 유튜버로 내 통장에도 돈이 안 박혀. 돈이 없어 유튜버로. 보는 돈이 있어야지. 주 <웃음> 재료는 뭐 넣고 싶은 대로. 응. 음. 빤빤하게 깔아. 나는 밤에 양념을 안 해. 왠줄 알아? 왜? 기차라서. <웃음> 그래? 그게 너의 맛의 비결? 그렇지. 어쩐지 맛이. 어제 많이 먹어야 되니까. 어, 심심해. 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심심해. 배가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밥에 양념을 하지 마. 어. 밥에 양념 안 하는 게 포인트야. 아, 씨. 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 어, 대신에, 재료 있지. 어. 재료를 짜게 만들면 돼. 아. <웃음> 그냥 자꾸 주워 먹어가지고. <웃음> 못 주워 먹게. 얘만 먹으면 짜니까. 꼭 밥이랑 김밥에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웃음> 진짜 현명해. 그치. 계란도 짜게. 어, 못 먹겠더라고. 입에 넣었다가 뿜었어. 어, 근데 이 같이 먹으면은 간이 맞지. 어, 어, 그러니까 밥에 거야. 양념을 하면 안 돼. 그 당근 이런 거 재료 이런 거 아끼지 말고 밥에 양념을 안 했기 때문에 간을 맞춰야 되니까 음. 팍팍 넣는 거야. 햄은 두개 내지 세 개. 와, 왠줄 알아? 왜? 내 어렸을 때 트라마가 우 있어. 왜? 어떤 거? 내 김밥 너무 좋아해서 음. 김밥 딸 때마다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음.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햄을 자꾸 집어 먹잖아 음. 그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등짝 그렇게 때렸단 말이야 먹지 말라고 햄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김밥은 3 세, 햄은 세개 우엉도 한세개 정도 이 김밥 안에는 음. 너의 모든 그 삶의 모든 게다 담겨 있구나 그치 그렇게 삶을 담아서 이렇게 말아주는 거야 아. 퍼진 거는 먹어. 어머 이뻐라. 어, 이터지겠다 어. <웃음> 김밥을 매일 먹으니까 어때? 아, 우상. <웃음> 그리고 댓글을 보면은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김밥을 집에서 싸 주는 부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 행복감을 모르느냐. 뭐 이런 얘기들. 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행복과 불행과 그거를 논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치즈를 먹는 거에 대한 어, 뭐라 그러지 아주 작은 불만의 표현 뭐 요정도 이지 뭐 내가 김밥을 싸준 어 룸메이트에 대해서 뭐 악감정을 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싸우자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좀 감정을 좀 표현해 봤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영상을 보다 보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쟤는 왜 저러냐 말을 왜 저렇게 하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봐요 10년 이상 살아봐 매일 김밥 먹어봐요 나만 그런 거 아닐걸?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맛은 있어 음. 내가 시간이 많고 응? 집에서 살림하게 해주면 은 김밥 안 싼다 돈 많이 벌어올게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웃음> 내가 많이 벌어오면 돼 <웃음> 아... <웃음> 아니 그니까 반찬 투정 하지마 반찬 투정 해봤자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냥 주는대로 먹으라고 주는대로 먹을게 아휴 일하러 가야겠다 음.